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형외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성형의 구축코, 어떻게 해서 구축코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 성형하고 나서 코가 구축이 돼서 들리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우울해지고 내가 코를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못생겨지고 더 스트레스 받아지고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또 휘어져서 들리고 어떨 때는 삐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축이 왜 생기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가 시간상 많이 이렇게 할려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성형 상담을 하시면 좀더더 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구축이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림프 오염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 영상을 꼭 참조를 하셔서 림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림프 오염이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구축코가왜생긴지를 알게 됩니다 코를 수술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코를 열게 되겠죠 뭐제 같은 경우는 코를 속으로 안쪽으로 여기를 열지 않고 속으로 안쪽으로 절개를 하는데 어찌 되는 코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절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에 있는 관이 터집니다 관으로 된 거는 우리 몸에 세 가지 밖에 없는데 하나는 동맥이란 관, 하나는 정맥관, 하나는 림프관이죠 이세 개가 터지게 되죠 동맥하고 정맥은 우리가 수술하면서 관을 지혈합니다 을 그래서 동맥도 피가 안나오게, 정맥도 피가 안나오게 하죠 물론 모세혈관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은큰 혈관들은 이렇게 전기소작기로 지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관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고 이게 새어나오더라도 맑은 물처럼 생깁니다 그런데 림프가 오염이 돼있다림프에 찌꺼기 있다면 은 아무리 깨끗한 실리콘을 넣든 아무리 깨끗한 고텍스를 넣든 이 코에다가 넣었을 때 찌꺼기들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리콘의 고텍스를 소독 멸균을 해서 멸균이 잘못돼서 균이 있는 게 아니라 실리콘의 고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넣게 되더라도 림프가 이미 터져 있기 때문에 림프에서 무언가 새어나오겠죠. 림프가 새어나오면서 림프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실리콘이나 고텍스나 메드포아나 이런 보형물에 안착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이 찌꺼기를 흡수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염증이 생기질 않는 거고 우리 몸의 면역기가 떨어져서 흡수를 잘 못한다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이 있다 그게 인공 보행물을 넣었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에 염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데 안쪽에서 흉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안쪽 흉터는 왜 생기느냐 이 부분은 흉터가 왜비우성 반응이 생기냐 왜 켈로이드가 생기냐 이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셔서 흉터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다 이 흉터란 것은 파이브로블라스트 라는 섬유아세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 몸에 시멘트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림프관의 하수도가 터지면서 오염물이 줄줄 샌다 그러면 거기다 에 시멘트를 계속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시멘트를 많이 발라서 그쪽에 림프관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오염물이 계속 새 버리면 염증이 생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실리콘이나 고텍스나 매드포어를 넣었을 때 혹시라도 림프가 오염이 되 있는 물들이 나온다 그러면 시멘트를 많이 바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림프가 오염돼 있지 않다 그러면 시멘트를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이 되 있다면 시멘트가 많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시멘트는 많이 형성이 되면 서로 서로 모여서 응집을 이루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 오른쪽에 림프관이 샌다. 근데 그게 오임이 됐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시멘트를 발라서 여기 염증을 안 생기게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계속 시멘트를 바르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코가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휘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휘고 어떤 사람은 위로 들리는 이유가 어느 쪽의 림프관이 터졌냐 어느 쪽의 림프관이 오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멘트가 어느 만큼 많이 형성이 되느냐 파이버로블라스트가 어느 만큼 많이 형성이 되느냐 그게 많이 형성될수록 구축이 된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시멘트가 많으면 혈류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혈류가 떨어지면 회복이 훨씬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구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구축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축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림프가 새는 거는 수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림프관 안에 림프 오염물질이 안나도록 림프관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몸이 여기 있다 치면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이 오염물질을 막아야 됩니다 이 오염물질이 뭐냐면 은 가공화학물질입니다 어, 탄수화물을 많이 즐겨 찾는 현대인 분들은 가공 탄수화물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방부제, 착향제, 착색제 이런 각종 화학물질들을 버무린 포도당 빵이나 라면이나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오염시킨다 그러면 가공 탄수화물 미리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있는 오염물질을 빼야 되겠죠 이 오염물질을 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소변으로 해서 빼는 방식이 있고 땀으로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소변은 하루에 빼는 양이 거의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땀으로 빼셔야 되죠 땀으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우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 찌꺼기에 나오고 사우나를 하시게 되면 은 전해질, 중요한 정해질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땀으로 운동을 매일매일 해서 미리 수술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세번째는 이 림프관에 있는 오염물질이 덜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수고에 싱크대에 음식 쓰레기들을 있으면 하수고의 관에 음식 쓰레기들이 다 붙어 있죠. 이 붙어있는 거를 칫솔질을 해서 그 하수도 관에 내려가게 합니다. 이 작업이 뭐냐 하면은 잠입니다. 잠잘 때이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정화를 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오염돼 있는 붙어 있는 림프의 찌꺼기들을 떼줍니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떼주는 거죠. 관에 잘 움직이도록. 그러면 잠을 잘 자게 해서 떼어진 찌꺼기들이 낮에 땀을 많이 내게 되면 관들 있는 찌꺼기들이 씻어 나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공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서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가장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림프를 청소를 잘 하시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해서 림프 배출을 잘 하시면 그러면 림프의 찌꺼기들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상태가 됐을 었 때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비염이 있거나 어, 냉이 있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기관지염이 있다 이런 분들은 림프 찌꺼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다 청소해놓고 를 수술하시는 을게 구축호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래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절대 인공 보행물을 쓰지 마시고 자가 조직을 쓰셔야 된다 꼭 보행물로 하고 싶다면 은 이런 림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 내가 언제 또 과공탄소를 먹을지 모르니까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가 조직을 하셔야 된다 자가 조직 중에는 진피와 연골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진피는 이제 흡수가 50% 정도 이상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바타처럼 좀 있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리고 연골은 늑연골을 써서 콧대를 할수 있죠. 근데 늑연골을 콧대로 통으로 째려면 4, 5cm 절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 절개하기 위해서는 입자로 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자로 해서 곱게 갈게 되면 입자로 이제 콧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개도 적고 와핑 현상이라는 통으로 된 늑연골이 틀어진 현상도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늑연고를 입자로 만든 초미세 늑입자 고성형을 추천드린 이유가 어떤 사람은 림프 오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림프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고 실제 림프 오염이 안된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탄수화물로 림프 오염이 돼버리면 또구축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가 조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리콘을 쓰고 싶다면 은 평생을 림프를 정화시키면서 사셔야지 구축호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구축이은 자기가 먹었던 음식물, 화학물질에 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 좀더 이런 부분을 알고 조심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